아우 <웃음> 어, 재밌겠다 오늘 한판? 너보다 너무난 잘했어 뭐야 훨씬 잘해 내가 야, 얼마나... 너가 나한 항상 해줬잖아 <웃음> 야 <웃음>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There is, is nothing you can steal 이 세상에서 너가 훔칠지. 훔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로핀 이게 홈즈죠슬로홈도예요 솔록홈드 루피인 목마른 갈증 I can't like 아 c 스 n t stop m 아톰. 스프링. s u m m 게잘 어울리냐 의상 수염 있어야 될것 같아 수염 있어야 될것 수염 있어야 <웃음> 모델, 근데 약간 모델이. 복장 보니까 약간 맞아 좀다 다른데요 다? 지금 형 뭔가 네. 빠튼나 왔어? 빠튼나 왔어 너무 놀랍게 <웃음> 뭐.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락킹 락킹 제이 형은 어디? 제이 형은 약간 그 마티에다 같다 오! 그치? 마티다뭐다 <웃음> 뭐 써서 그런지? 뭐 아, 뭔가 마티다 같다 그, 그, 그 찰리 초콜릿 공장 나올 거 오! <웃음> 어, 어, 어, 컴퓨터. 어, 컴퓨터. 그, 저한테 아, 이미지가 맞아. 진짜 나도 아, 한두 세번 봤 fun, Smoke fun, yeah. You got Jung Mop. y 얘 a h Jung Mop. j u n 범죄영화 y o 거 didn't touch a b o 아 t such a pomjeo on our box. Europe p o m j 가을 on our 가 했던 거좀 달라. 달라. <웃음> 빅 <빅스>. 사이즈야. <크다> <웃음> 좀 크다. 여기 <웃음> <웃음> 되게 분위기 좋다, 카페. 신기하네. 제가 신은 예술생 때 성훈이 형이랑 이런 데한 번도 와 봤거든요. 이런 게임기 있는 거 처음. 일단 e d cream, opposite. s 와, e was v e r 근데 은근 d to boskit. I could get an English, I could go 맛 제이만 믿고 있어, 제이 아, 제믿끝났어요 끝났어요? 니키! 네? 니키 이번이야 아니에요 번맞잖 저 혼자예요, 혼자! 해요, 혼자. <웃음> 화이팅, 화이팅! <웃음> 한번 해보자 <웃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혼자서 깎아, 혼자서 깎아. <웃음> <웃음> 와, 재밌다, 이형 좋아 띵둥 빨리 드세요 저희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잘 <웃음> 락하옹 너가 루피네, 나홈스 음. 아, 오케이 <웃음> 너가 약간 보조 느낌이죠, 있지 제가 왜 보소해요? <웃음> 머리 그 모자 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내가 좀 이런 스티브 니까아 오케이 오케이 셜록? 에세요 랜덤 룸에 요 안녕하세요 머리 파시아 아 여기 그다 그러면 여기 없는 숫자가 1이랑 이 뭐다 이 패션은 진실의 마음으 유행하는 패션인가? <웃음> 야, 이거 7이 안 되지, 여기 7이 있잖아 극한 까지요? 진짜 극한이다 음? 잠깐만, 처음부터 해야 되 아, 진짜 아, 맞지, 맞지? 오케이 됐어, 됐어 아... 이거 끝나면 스토크 깔아야겠다 시간 때우기 좋은 것 같아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다른 맵? 오케이, 마리오 좋아요? 와 이거 니까 아니 이랜드생각나 진짜 그때 진짜 틈만 나면 이거 해가지고 1등 망아 형이랑 저 같은 팀이에요 아니 아니죠 어. 안니 저거 내 거야 내 거잖아 내 거야 내 거야 <웃음> 필살기 있어 빨리 팔찌기 오, 어오어오어오어오어어오어어어끝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에이 거비가 좋아서 잘 써야 내가. 좋지 커비가 좋은 거예요 어형 1등인데요 따라다다다다다다다시다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우, 그냥 좀 꺼주세요 아, 진... 좀 웃겨요 <웃음> 진짜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짓에 <웃음> 온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엔진이죠 저희가 대면팬사인회 그런 거 했을 때 엔진 분들이 편지를 손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좀 힘나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엔진 분들 상상하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몰랐어, 가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의 초! R&B, 거기잖아, 그래서 엄청 좋았어 미키는 보통 뭐, 뭐였어? 주로그 숫자 채험혼 어, 어, 했어? 때? 혼자 있어? 네, 혼자 있어 여기는요? 아, 좀 어려웠어요 저희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 냐 아, 둘이 못했어? 아, 했어, 근데 그럼 이번에 미션도 바뀌나요? 바뀌죠. 아 뭐야. 아, 근데 수도구는 아, 너무 쉬운데 이제. 아, 수도구로 아, 안될것 같은데. 얘들아얘들아 가끔 쉽게 좀 가야지. 뭐. 우리도, 우리도 혼자 내가 내가 처음 해봐서 그렇지. 그거 원래 즐겨하는 사람 많은데. 근데 나 예전에 나, 나 예전에 할, 좀 했었었는데, 근데 나 하려고 아, 이제. 근데 확실히 희승 형이랑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둘이 같이 했어? 같이 네. 했어. 네. 같이, 아, 같이 하면은 빨리 <웃음> 우리 하지. 우리, 우리 혼자 <웃음> 그냥 혼자 했어. <있어. 웃음> 왜 이렇게 하세 그냥 헷갈릴 것 같아요 스토아 진짜 혼자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혼자 해도 아니 혼자는 아니지 감독님이랑 뭐 함께 할면은 스위트 룸이에요? 달콤한 룸이요? 그럼 혼자 하면 안 돼요? 하하 달콤한... <웃음> 스위트 룸뭐 아니었는데요? 아니었는데요? <웃음> 달콤한 방에는 뭐 과자가 맞나요 간식 드시나? 가... 어뭐 간식 갈... 있나? 달콤하니 연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끝내셨다. <웃음> 아니 지금 제이가 갑분싸 낼거 그냥 <웃음> 어, 저, 커트 해주신 거임 어, 거 거야, 진짜. 아 진짜 갑분싸 어떨 거야 진짜. <웃음> 아, 제이 아, 제이 아 제이 보내지. 저희 근데 세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팀 빼고 나머지 다 성공하면 되는 거 그냥 음. 퇴근인 거야. 아 그렇네. 그럼 더 실패할게요. <웃음> 그럼 <그걸> 다 실패하면 어떡해. 그럼 실패한 사람 숙소 가서 마지막으로. 니키니키 니키니키 니키. 참고로 게임방 들어가면 제가 아고 입에다가 게임 k i n i k 겨 i 어요 k k 난도 했다요? 아 진짜? k k i 도 아고 말고 아 i 것도 연필? 어? 연필 말고 아 i 것도 네, 연필이랑 지우개 있었어요. n i 상이랑 n i 상이 i n i k 상이 Nikki 이 i k 였어명상은 뭐야? <웃음> 명상이랑 뭐였어요? 아 조리 조리. 아, 레고 이런 건 아, 맞아, 레고 있었잖아요 아, 네, 사실, 아, 그럼 이때 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립하면 주시겠죠 레고 가져갈 수 있어요? 레고 아, 레고 진짜 좋아해요 나도 음, 좋아하는데 그럼 네. 레고 가져가서 죄송해요, 같이... 해요 예정아 3 of t h 그때 보자 응오3 of the, 그때 보자 명성 너무 좋아했는데 레고 화이팅! 화이팅! 레고 화이팅! 가자, 생물들만 풉시다 돌풀이다 솔풀